Soccer. 안녕하세요 유튜브 스토자 여러분들 케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꾸미는 걸 포기하게 되는 여름 오늘은 무더운 여름이 오기 전 아우터를 걸치기엔 좀 덥고 반팔만 입장이 좀 춥고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패션 종이로처럼 액세서리처럼 얹어주면 멋도 부를 수 있는 아이템을 준비해봤습니다 루피피에도 광고 제가 찾아서 추천드리는 컨텐츠예요자 그럼 제 추천템들 보러 가실까요? k e 커 s 제품 소개 전에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여름 룩은 반바지와 오버사이즈 셔츠예요. SS 시즌 남성복 트렌드에서 오버사이즈 셔츠를 뭐 단품으로 걸치기도 하고 아우터처럼 걸쳐주기도 하고 그리고 남성복 트렌드 자체가 좀 과감해졌다랄까요? 쉬어한 소재감이 많이 쓰이기도 하고 펑칭 막 뚫린 살의결이 보이는 요런 트렌드들이 진짜 많이 보여졌거든요 거기에 버뮤다 쇼츠 혹은 여름에도 긴바지를 고수하신다 하신다면 좀폴로기는 와이드한 감성의 팬츠 요런 트렌드들을 반영해서 옷을 입을 때종미료처럼쓸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준비한 아이템은 바로 시스루 셔츠 <웃음> 시스루 셔츠가 많이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딱두 브랜드 찾아볼 수 있었는데 m m g l 과노트 두께감적으로는 얇지 않지만 나일론 소재이기 때문에 바람 좀 막아주고 쌀쌀하게 감기 안 걸려야 되잖아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대 스토커스 <목소리> 그래서 먼저 문글 제품을 보면 정말 얇은 나일론 링클 원단감인데요 정말 얇은 나일론 링클 소재로 구겨진 듯한 느낌의 원단감이 매력적인 제품 터치감은 보시기엔 코튼 소재 엄청 얇은 걸 상상하실 수 있겠지만 온라인 이미지 상에선 하지만 만져보면 엄청 얇은 촉촉한 비닐 느낌? 물론 이 구겨진 듯한 맛 때문에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당할 수 있어 아들! 너 이거 타림질도 안기 시양놈 새끼? 단질하고 있지! 엄마가 해? 짱 새끼! 아들 엄마가 다 폈어 아씨 왜 폈냐고 왼쪽 가슴 한쪽에 포켓 티테 말고는 정말 굉장히 쏘쏘쏘 심플한 스타일 비침 정도는 요 정도입니다 스토컬즈 다음 제품은 노트 제품이에요. 노트에서는 옐로와 그레이 톤이 나왔어요. 이 제품도 굉장히 얇은 나일론 링클 소재로 터치감은 비슷하게 엄청 얇은 촉촉한 비닐 느낌.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뭉글은 좀더 굵직한 링클 구김이 보인다면 노트 제품은 좀더짤글짜한 링클이. 이 제품은 양쪽으로 포켓이 들어가고 얘도 굉장히 쏘쏘쏘 심플한 스타일. 비침 정도는 이 정도입니다. 지금 보여요? 보여? s u c k 요 제품들 막상 이걸 어떻게 입어 하실 수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지금처럼 아침 저녁 쌀쌀하거나 장마 시즌 찻집 잘못하면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 경기가 걸리기 쉽다고요. 조금 심심할 수 있는 여름 코디에다 목걸이 팔찌 모자 하나 얹어 주듯 요걸 무심하게 얹어 주는 거예요. 밋밋할 수 있는 모나미 룩이요 셔츠 하나 때문에안 지루하지 않나요? 갬성 있어 보이는 맛으로. 여기 사실 어울린다면 검정 뿔테 하나 껴주거나 목걸이 하나 해 주면 좀더 분위기 있긴 해. 그리고 링클 느낌 때문에 편하게 캐주얼 팬츠들과도 매칭해도 이쁘더라고요. 면 팬츠 입어주고 쪼리 하나 신어줘도. 티셔츠만 입었을 때보다 뭔가 꾸민 듯한 느낌 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셔츠로 꼭 해보고 싶었던 코디는 바로 올 화이트 코디 분해 나는 코디 여기에 브라운 벨트랑 브라운 쓰레빠까지 심플하게 화이트랑 브라운으로 깔끔한 코디는 해주되 포인트 아이템이 되어주는 셔츠 때문에 매력이 팡팡 약간 돈 냄새 나는 팡팡? 그레이 컬러는 비슷한 그레이 계열 티셔츠랑 매칭을 해주셔도 은은하니 뭔가 액세서리 얹어진 듯한 매력이 팡팡 나요. 이지한, 갬성, 루전 슬랙스랑 매칭 해주시고 추천했던 스웨이드 슈즈 같은 거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또 뭐가 좋냐면 그레이색 티셔츠 겹담 자국 나요, 안 나요? 회색 티셔츠 사놓고 애물단지? 이 셔츠가 그걸 가려준다고? 그리고 꼭 같은 컬러의 티셔츠가 아니고 컬러 플레이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또이 은은하게 비치는 셔츠가 색조합 놀이하시기도 좋은 아이템인데요. 여름 시즌 버뮤더 셔츠 같은 걸나다 은은한 컬러 포인트 티셔츠 활용해주셔서 좀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 포인트 룩도 시도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레몬 컬러 셔츠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컬러랑 매칭해주셔도 되지만 제일 추천하고 싶은 건 화이트 티셔츠. 이 셔츠 색감이 워낙에나 상큼해서 컬러가 죽지 않도록 여기다가 치노 팬츠를 상큼하다. 하지만 요 셔츠의 매력은 프린팅 티셔츠랑 레이어링 했을 때그 어떤 갬상이냐면 다 보여주는 것보다 은은하게 보여줘서 더 보고 싶은 그맛 은근 힙한 갬성 프린팅 티셔츠랑 싹그 스투시 같은 거싹 입어주면 등판 프린팅 은은하게 막 비치는 거지 어? 더 티셔츠 어디 거야? 등판 막 눌러서 더막 진하게 보고 싶은 거. <웃음> 나일론 소재감이기에 같은 나일론 쇼츠나 킨팬츠도 됩니다 같이 매칭해주셔서 액세서리 얹은 느낌으로다가 이게 또 얇아가지고 바람 샤 한번 불어주면 햇빛 밑에서 얼마나 이쁜 아이템인데요 등판에 프린팅 색감이 있어도 돼. 오히려 좋아. 꾸러기 느낌 코디에도 완전 가능. 여기 캡 같은 거 써주면 아주 그냥 귀여운 시스루 꾸러기인 거지. 레몬 셔츠에 레몬 프린팅 티셔츠. 센스 봤어요? 아무튼 상큼한 프린팅 티셔츠와도 어울리고 데님 쓰레파 끌어. 셔츠가 그냥 감성 진거다 해준다고. 원래는 맨몸에 간는걸스토커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키미취한 그득한 아이템을 가져왔는데요. 엄청 가벼워서 이거 막 들고 다니기도 막 가방에 쑤셔넣어도 되고. 응? 좋다니까? 그래서 준비한 구독자님들의 선물 이어보세요 시스루 셔츠! 각 브랜드 셔츠 한 번씩 총두 분께 보내드릴까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제 취향 그득한 아이템이 있다면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도전하는 거예요. 패션은 도전이야! <목소리> 안녕! <웃음> 되지 않았을까? 마음에 안 들었어? 다시 해.